안녕하세요, 홍선드입니다 오늘은 짠, 서브웨이 꿀조합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. 서브웨이로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들이 있다면서요. 그래서 다이어트용 꿀조합 두 개를 주문하려고 했는데 문득 다이어트용이랑 그냥 꿀조합이랑 맛의 차이가 얼마나 날지 궁금하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? 그래서 칼로리 상관없이 그냥 맛있는 꿀조합 두 개도 주문해볼까 합니다. 그런데 이네 개의 다른 조합을 직접 말로 할 자신이 없어서 포스트에 잇 정성스럽게 적어서 직원분께 드려. 자세한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포스트잇을 캡처해주세요. 찰칵! 아참! 그리고 이제는 빵파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당황했잖아요. 여러분들은 당황하시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. 이렇게 포스트잇에 적어서 드리니까 저는 진짜 네, 네, 네, 네? 만 하면 돼서 너무 편했는데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어떨지 궁금하네요. 혹시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. 드디어 완성된 서브웨이 얼른 먹어봐야 되는데 직접 가서 사왔더니 더워서 콜라먼저 짠! 음.. 나쁘지 않은데? 이 정도면? 요거 먹으면서 다이어트하면 해볼만 하겠다 하나 약간 <웃음> 그 정도 느낌? 음. 그냥 뭐이 정도면 닭가슴살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수 있겠다 약간 요런 느낌인데 맛 자체는 그냥 머스터드랑 소금, 후추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오, 괜찮다 그리고 할라피뇨가 중간중간 씹히니까 좀 매콤하고 깔끔하고 그래서 뭔가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시림풀 아, 이거 맛있다! 이거 맛있는데요? 시림프는 레드사과 식초를 넣었잖아요 샐러드 채소 막 씹히는데 새우도 이렇게 으작 씹히면서 막그 되게 새콤하고 약간 상콤한 약간 그런 향이 같이 이렇게 딱 느껴지니까 뭔가 되게 프레쉬한 느낌? 오! 좋다! 약간 이런 느낌이 빡 들어가지고 어, 요거 두개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수 있을 것 같다 아,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단지 이제 통장 잔고가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한끼 7천 원씩이니까 새 끼는 먹어야 되잖아요? 어 근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새끼안 먹나?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? 아닌가? <웃음> 아, 이제 꿀조합 가보겠습니다 이탈리안 BMT에 어? 에그마요 추가해달라고 했는데 에그마요가 빠졌네요 그러면 그냥 GMT가 돼버렸다. 소스만 바꾼. 어, 좀 아쉬운데, 미쳤다. 와! 음! 와! 음! 아 그냥 BMC도 엄청 맛있네. 근데 제가 이거를 얼마나 맛있고 이런 거를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것 같은 게첫입 먹는 순간! <웃음> 끝난 것 같아. 사실 어, 이거다.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, 어마어마했네요. 스테이크 앤 치즈. 야, 벌써 여기 소스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온 거 봐요. 그죠? 음. 다이어트 해야 되나? 아니, 가면 갈수록 배가 부르잖아요. 근데 가면 갈수록 맛있네. 아, 벌써 끝이야? 와우! 이제 <웃음>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.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왔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다시 이걸로. 슈림프.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아까 맛있다고 먹었잖아요 <웃음> 소스 듬뿍듬뿍 뿌려져 있던 애를 먹다가 이걸 먹으니까 뭐야 진짜 아무 맛도 안 느껴지는데요? 그냥 아까는 어? 새콤, 향긋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시큼하네 이렇게 느껴져요 <웃음> 아닌가 배불러서 그렇게 느끼나? 사실 배부르면 사실 뭘 먹어도 맛이 없잖아요 배불러서 얘가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BMT를 먹어볼게요 확실한 건그 다이어트 버전들은 딱 정해진 양을 먹을 수 있거든요. 그냥 15cm 하나 먹으면 어 그래 잘 식사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끝나는데 <웃음> 얘네들은 야, 배부른데도 더 먹고 싶네. 얘는 하나로 안끝나두개 있으면 두 개도 먹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 얘는 하나로 딱 끝낼 수 있어요. 어잘 먹었다 이번 한끼 이렇게 끝낼 수있어 잘 먹었습니다 와 오늘 서브웨이 다이어트식도 먹어보고 이제 꿀맛 조합도 먹어봤는데 제가 든 생각은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동 동선에 서브웨이가 있다면 이렇게 간간히 다이어트식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끔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자 <웃음>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